다양한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사회 공공재를 건축적으로 제안한 시설입니다. 아, 저의 네. 용도에 너무 따면서 보자. 창무제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는 하나의 패러밍이 전환하는. 이런 작업을 한다는 면에서프라이드로 갖게 되 Q.S에 새로운 것들을 완료해서 할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강해서울택택트시티 국제사비 동모 입상작 시상직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5번째가 1 임대주택도 노인연계였던 땅을 세우자. 신영도 2월, 3월에 거쳐서 강의 육체적인 공무위원회를 통해서 5월 8일 제안서 심사를 했습니다. 총 5개의 팀이 제출을 했고요. 시장 공고 7월 16일에 작품 심사를 거쳐서 다음날인 17일에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리 있습니다. 자, 중요시하게 어떤 것은 혹시 차고지의 기이 제대로 되어야 됩니까? 차량이 아지고 나가고 이건 중요하고, 또 주변에 주민들과의 어떤 동선치기가 엇갈리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차고지 종사원들의 복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겨울엔 어떻게 할 거야? <웃음> 하나, 둘. 사들이판단해 네, 이걸 서소음또성은 <목소리도> <목소리도> 너무 이제 자연스럽게 공을 주겠다, 이렇게. 세일 방차고지들해놨습니디 음. 음. 시설들이 음. 강에있어서 최대한 이겨받수 있는 거예요. 수직 공이라 지금 뭐이 백년 중이니까영서 원활하게 좀술을할수 있게 하겠습니까? 그도 랜덤 가될수 있다는 거 대신에 땅값이 없으니까 사실 공사비 조금 더 써도 이런 획기적이고 전략적인 어, 컴팩트 시티 사업을 통해 저희가 제안한 안이 당선되어 무엇보다도 기쁩니다. 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원계획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역 주민 및 입주민 그리고 차고지 종사자가 이용하는 사회 공공재를 닮은 공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용자의 삶을 담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고 건축가는 그것을 고민하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가치이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컴팩트시티라는 도시개발 기획 제안을 통해 앞으로의 주거 문제, 미래 도시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전략적인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